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최근에 그 시드라 뱅크 라고 해서 이슬람권에 대한 이제 블록체인 코인으로 소개를 어, 한방을 썼습니다 아 어, 현재는 지금 이 시드라 뱅크는 하루에 두개씩의 채굴이 가능하고요 현재 뭐 나이지리아 를 이제 우선으로 해서 어 미국 중국 어 인도 베트남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어 채굴이 유저 수가 많은데 어 한국은 일단 제일 하단에 이제 오천구백팔십 명 정도의 어 유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가입자 수는 어 벌써 지금 백만 명이 지금 단기간에 어 돌파가 됐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슬람권에 대한 이런 그좀그어 집약적인 어, 뭉침 현상은 어, 상당히 좀 파급 효과가 좀센 세네요. 생각보다는. 자, 어찌 됐건. 자, 어저께 그또 AMA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됐는데 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약한 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약이 방송을 청취한 사람은 1만 1,000명 정도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 어, 중요 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좀 봤는데 어 해석상에 좀, 그, 어, 좀, 어, 좀, 오류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예, 어, 유념을 해서 좀, 예,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시드라뱅크는 일단 출범을 할때 은행으로 출범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코인 거래소로 출범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현재는 두 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두 가지 다 진행하려고 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인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또 다른 하나는 어, 순수하게 은행 기능을 가진 화폐에 대한 입금이나 출금 기능을 가진 은행으로 어, 진행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건 2023년도 10월에 일단 출범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두 개의 라이센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자 현재로서는 어, 시스템 오류나 버그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고 어, 지금까지 그 이제 카타르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그 에스토니아 등을 국가를 방문을 해왔고 내년에는 자카르타나 이제 나이지리아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이 코인에 대한 시드라 코인이 이제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우리는 ICO나 이제 유저에게 판매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얘네들이 좀 아무래도 이슬람이니까 이 종교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좀 많이 하던데 어 이슬람 문화에 있어서는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고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드라 코인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 최고를 통해서만 매일 두 개씩 가지고 가는 것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코인이 가치를 가지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어, KYC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해야만 진행이 되고, 어, 이것을 통해서 지갑이 활성화되고 나서, 어, 출금이 이제 활성화될 건데,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023년 10월 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KYC 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에 진행이 되냐면 어 이제 곧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제 어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어 그래서 곧 KYC 라는 것도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KYC가 진행이 되고 나면 어 이제 출범을 하기 이전에 인샬라라고 하는 지갑을 출시를 먼저 할 거래요 그래서 어이 지갑을 통해서 거래소로의 출금 기능이나 이런 스왑 같은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될 건데 케화시 진행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각 국가별로의 운전면허증이 통일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돌려서 말한 것은 여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어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 AM에서 언급을 한 것이 비영어권 국가에 대해서는 영어권으로 이제 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별도로 중국어와 한국어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 요건 좀 이례적이죠 한국도 순위권에 들어가 있지만 최하위에 있거든요 어, 어찌됐건 뭐 중국어나 한국어도 어,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한 을 것도 좀 어, 이색적입니다 자 그리고 k r 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CO나 이런 판매객은 계 없기 때문에 재단의 수, 재정적인 수입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KYC 그래서 KYC에 대해서는 어, 사용자 지불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좀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뭐 이슬람이라서 이제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좀 종교적인 원칙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정통적인 블록체인과는 조금, 좀, 약간은 좀, 어,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 요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무턱대고 막해발실 진행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드라 코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코인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어, 많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1000달러 525달러 1달러 세가지 정도로 이제 뭐 함축돼서 많은 언급이 주장이 되고는 있다 어, 그러나 여기서 답변은 어, 이 가치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달리고 커뮤니티 역할에 달려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시드라 뱅크의 궁극적인 이 코인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게 이제 궁극적인 어, 목표로 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에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은 시드라뱅크의 커뮤니티의 유저들이 어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gdp 가격인데 어 이것은 아무래도 스텝을 안정적으로 지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1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정도 가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 봐집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어 앞으로 11월이나 12월쯤에 뭔가 KYC에 대한 공지가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 그때까지는 일단 최고에 집중하도록 하죠 다음 어 공지가 있을 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